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인천다육도매 특가세일 상품 다함께 보시죠 제이드스타 여러분들 제이드스타 고가의 다육인 거 아시죠? 제이드스타 2월 20일 특가상품 제이드스타 1,400원 마지막 제이드스타 판매예요 이어서 만5 0 0 0원 이상 다육이 구매하시는 분들 1인당 두 포트 가능합니다. 치아와 금 1,400원, 1인당 두 포트 구입 가능하세요. 오늘의 신상 다육이 보실게요. 녹기란 2,800원. 춥수 철화 5,600원, 춥수 철화 보고 계십니다. 무근둥이 라울. 5,600원. 갑니다. 핑크핑크. 핑크, 핑크 샴페인 5,600원. 쌀쌀한 다육이 매장. 여러분, 오실 때 스카프 하나씩 목에 두르고 오세요. <웃음> 알죠, 알죠. 저희는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다육이 매장 방문하죠. 마디바 4,200원. 화이트그린이, 화이트그린이 4,200원 이 가격에 어디서 구입해요? 4,200원 치와와 금, 귀여운 치와와 금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5 6 0 0 0원 값 자랑하는 피델리오, 피델리오 30만 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56,000 원, 왕언니 왕오빠분들 즐겁게 다육생활하고 계시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유지 잘해주세요 SP 14,000원이요 SP 14,000원 챌린저 스토리 철화 14,000원 챌린저 스토리 철화 여러분께 다양한 다육이 매장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프로 이업니다 짜자잔! 누굴까요? <웃음> 크리스마스 자연군생 5,600원 즉 서툴지만 재밌게 다육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건프로 농장에서 도착한 신상 다육이들 어때요? 인천 다육돔에 크리스마스 자연군생 5,600원 주변에 재밌는 다육이 매장 소개 많이 소문내주세요 환엽 블랙퀸 5,600원 블랙퀸 환엽입니다 근사한 줄리앙 수영이 아주아주 아주 멋진 줄리앙 2만 1천원 목대 굵은 줄리앙 2만 1천원 7천원, 즉시 자연군생, 자연군생, 즉시 7천원 갑니다 마음에 드세요? 방울 복 낭금, 방울 복 낭금 35,000원, 멕시코, 로즈, 멕시코 로즈는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 2,100원! 창 종류보다 철화 종류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8,000대 철화, 4,200원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인천 다육 도매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해주세요. 4,200원 이 아인 누굴까요? 캐시미어 철화 5,600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철화 아이들 있나요? 캐시미어 철화 10월 20일 특가상품 다육식들도 다 메모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내일 매장에 방문하시나요? 캐시미어 철화 5,600원 어떤 다육식 종류 좋아하세요?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 어때요? 레인드랍 5,600원! 크합니다! 수영이 굉장히 특이하죠? 레인드랍! 레인드랍? 많은 분들께서 귀엽다고 좋아하시는 아르제 아르제 1,400원! 미니 염자 1,400원! 꽃피는 염자, 염자금, 칼라염자, 염자종류도 상당하죠? 귀여운 염자! 찜에서 엄지척! 좋아요! 다봉 많은 분들께서 신상품 다육이 도착 소식에 매장 찾아주셨네요 백봉 1,400원 군생이요 할로윈 군생 1,400원 큐합니다 <웃음>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키워보시면 자라는 속도 보시면서 보람 좀 있죠 너무너무 예쁘게 상큼하게 물이 든러우입니다러우 로우. 1 4 0 0원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 1 4 0 0원 굳이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에 화를 키우지 마시고요 즐겁게 힐링하면서 봐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국민 다육이죠 벤바디스1 4 0 0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벤바디스 얼굴 있나요? 대품 할로윈 철화, 할로윈 철화 5만 6천원 쌀쌀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인천 다육도 매장에 찾아와 주시고 계시네요 인천 다육도 매 평일 9시 일요일은 11시 오픈이요 일본 힐링 4,200원 피가르, 보고 계신 다육이는 피가르입니다 피가르 9,800원 30% 할인된 금액이요 피츠핑크, 11,200원 다육이 화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제법 커요 피츠핑크 슈퍼클론, 슈퍼클론 30% 할인된 금액 14,000원이요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세요? 슈퍼클론 저마다 자기 모습을 뽐내고 있네요 다육이 이름이 TM, TM 7,000원 꽃한 송이 머리만 딱 잘라진 느낌 TM 7,000원 실버 에보니 7,000원 갑니다 7,000원 실버 에보니 언제 물 줬는지 기억 안 나게 키우고 있는데 실버 에보니는 튼튼한 것 같아요 잘 자라더라고요 꽃처럼 이쁜 플로레센스 4,200원 보고 계신 아이는 누구죠? 아메스트로 21,000원 갑니다. 택배가 안 돼서 아쉬운 매장 인천 다육도매 아드님 책상에 선물해 주세요. 축전 2,100원 새벽별 14,000원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새벽별 14,000원. 건강하게 자기 모습들 뽐내는 다육이들 이렇게 창종류 다육이들이 인천다육돔 매장에는 건강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내 스타일에 맞는 나에게 딱 맞춤인 다육이들 수영 골라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인천다육돔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모든 다육이들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귀엽고 건강한 로치 로치 1,400원 군생입니다. 원종 자라고사 1,400원 펜지 사진빨 잘 받는 펜지 펜지 군생 4,200원 레드베리 합식하면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죠? 레드베리 1,400원 핑크베라 1,400원 예년에 비해 이렇게 다육이에게 날씨, 온도 차이 신경 쓰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마커스 군생 1,400원이요? 바람도 차가워지고 다육이들은 예쁘게 물들어가고 살구, 미인, 금, 천, 사백 원이요. 살구, 미인, 금, 천, 사백 원입니다. 예쁘게 딸기잼처럼 물이 잘 드는 아이죠. 매직잼 골드, 천, 사백 원.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인천다육돔의 10월 19일 신상품 다육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건프로 다육이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